아이 겟! 아이 겟! 스카! 아이 겟! 스카! 오케이. 너 보이지만 해봐. 아, 나 스카 먹었다. 어, 어디야? <목소리> 딱 걸어가자. 걸어가자. 어디냐? 내, 내, 어디? 내, 내, 내 앞에! 총 아, 하나도 없잖아, 지금. 니네 앞에? 니네 앞에 어디? 내가 네, 나, 나 보이잖아, 거블이 오케이, 1번, 1번? 오케이. 갈게. 어디야, 어디? 니 어디. 네 앞에는 어디야? 저기 앞에? <목소리> 저기 앞에 있다고? 오케이. 한명기 아, 도로 뛴다 도로 뛴다 민석 너방향 너방향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 저 탔다. 2대 맞셨고 잡으러 갑니다 버블이기 딴거 아니야? 두, 두, 두, 두, 어? 아아 아, 옆에 있네 여기 여기 여기 담벼락에 담벼락에 아 살려줘 담벼락 어디? 담벼락 맞죠? 뒤에 있어 바로 바로 앞에 어, 아, 아, 있는데 담벼락 제가. 뒤에 있한명 아, 살려봐 다른 다른 팀도 있어 다른 팀도 있어 다른 팀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구사 사람 없냐? 부상 없냐? 있어 부상하나만 부상하나만 아, 여기 한명 기절시켜놨는데나 총알이 없어 이좀 따봐 꼼총을로 땄냐? 응내 앞에 앞에 한명 한명더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짱깨가 말 잘듣네 우리 팀킬 안하네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씨발 총알 한발밖에 없어 지금 야 여기 무슨 뭐 싼? 존나 존나 거의 밀베 수준이야 야 부디! 컴온 컴온 야못 일어나면 어떡해 컴온 컴온 뭐 나란 뜻인데 이거 어? 아저 아, 붙자 붙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니 뒤에 가고있다 오케이 아 아이 참그있다 나무있다 나무 나무 확인 나무 확인 나무 기절 나무 기절 오케이 나무 기절 이 뛰어온다 나 그럼 반대쪽 보자 뛰어오던거 컷 잡았어? 바로 사망이야? 봐서 봐서. 다 죽은 거 아니야? 몰라. 아니야 더 있을지도 몰라. 이따 앞에 이따 앞에 있잖아. 어, 이리 이 바로 바로 바로 해. 잠깐. 아, 아, 뭐야 이 새끼야. <목소리> 바로 앞에 있잖아 얘. 없다며. 잡어야또 있을지 모른댔지. 아. 와 여기 왜 이렇게 핫하냐? 자 오늘 하나 온다 한나 아, oh, 온다 해고소. 195 방향 195 방향 하나.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따라가자 아이씨, 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기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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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떡냐빨로까야 하하 기절 이다. 하나더있 는데, 그러면 온다, 온다, 차 타고 온다. <웃음> 아, 이 새끼 씨발 다쳐 먹네. <웃음> 야 여기 여기 야 아니네, 한 명이 아니네. <웃음> 안 돼, 나총펑하면 쳐다 어 쳐왔어. 타코 타코. 어 아. 매 내려갈 거야. 쳐버으로 되냐? 신 새끼. 아 저. 새끼가 먹었다. 짱깨가 먹었다. 어, 죽여 버려. 죽이고 시파밍해. 어 씨발 질 수잖아. 아 저기 300, 310. 야 310. 애들 많다 다쏴다쏴 한놈 개피 됐는데? 씨발. ㅅ 나개릴라들야 왼쪽도 있다 나 뒷바퀴 내가 터뜨렸어 야 나무 나무 됐다 한명 잡을게. 오케이 한 마리 기절, 한 마리 기절. <웃음> 는 거. 차 터뜨리고. 차 터졌다. 터졌다. 아또 기절. 야, 보급 또 오는데? 한명 찐다 중앙. 한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이거. 확인, 확인, 확인. 야, 재주. 뭘, 뭘 자꾸 싸스, 싸스라. 재주, 내가, 사... 내가 달라붙을게, 재주. 제주. 재주, 제주, 재주, 재주. 예. 예? 괜찮지 모르겠다, 저있다 보이시? 오케이, 또 기절, 또 기절. 재주, 재주, 나 달라붙을게. 오케이? 야, 커버, 있는데... 커버. 빨리 쟤 줘, 쟤 줘. 앞에 있잖아 사람 애들이 있단 말이야. 빨리 쟤 줘. 나 서지 말고. 나 기포 있어 근데 너라. 킬킬 킬, 킬. 한 마리 킬. 앞에 앞에 있어 있데 값치지 마, 값치지 마. 지나살게 맞대. 닥코. 다 들었어? 아, 어, 다 들었어. 어, 야, 사, 야, 끝났어, 끝났어. 피니시. 언덕, 언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동아왜 나와? 저 건너 있다. 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있거든. 여기 유적에 있거든. 유적에서 뛰고 있어. 이렇게 다리 건너야 되거든. 다리를 갈래? 가자. 아, 온다, 온다. 야, 저기 이제 215, 215. SW. 그래, 내가 말한 게 저거야. 아 씨발. 나쏘잖아 어메, 씨발. 아. 저 앞에도 있어. 아, 쟤는 싸운다 쟤는 싸운다 앞에 싸운다집도 봐. 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 빨리 따, 빨리 나비 빨리 잡아야 돼. 한마리 개잖아. 저거 넘어가야 돼. 그래도 저 자기장 앞에다 저거. 어. 얘도 빨리 다리 먹자니까 이들아. 다리 저 없다. 뭐 브릿지 뒤에서도 쏘잖아 저거 싸우고 있단 말이야. 빨리 와. 빨리 다리로 붙어. 컴온 컴온. 포스 브릿지, 브릿지. 여기 아래도 있어, 바로 앞에도 있어. 어 아래 있다, 아래 있다. 아, 바로, 바로. 바사야? 바사. 다리 여기 우리 근처는 바로 바사. 와몇 분이야? 이렇게 끝나 뻔한한명 사망. 나 붙는다. 야 우리 아 어디지? 있저왼 네, 왼쪽 왼쪽. 다리 다리 건너기 전에. 아 전화 왔어 나아 씨발 나 맞았다 뒤쪽에 있는거 같은데? 다리 건너기 저 돌에 있어 전화 좀 받을게 기절 기절 달려야돼 달려야돼 달리라고 점령주 글로 달리지 말고 일로 달리하고. 저 진짜 저, 저기 진짜 피부 찢어진다. 야시집이이싫 실화네. 피부 찢어진다고. 지금 어어 봐. 집에 있어. 일곱 명 남았네. 집에 뛴다요 집에 집 가운데. 가운데 집 가운데 가운데 저기요. 무브리. 어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그 위에 나 끝나면 저거 받으러 갔다 온다 지하 주차장 짐 받으러 신새끼인가 아이, 씨, 발, 그럼 짐좀 들어, 들어달라는데 어떡하래, 그러면 지금 갔다 와야지 아니, 아직 니아안 왔어, 아빠가 아직 죽 아, 아이씨 아이 굴왜 굴려 그걸 또? 짱대 죽었다. 네. 네. 죽었냐? 살아있는데 저자 뭐. 위한테 오자. 경기 쪽 밖에서 사망했네. 어 아마. 바로, 바로. 야, 바로 잡아. 왼쪽 왼쪽 쏘